오늘은 우리 하준이가 50일 기념 촬영하는 날이라서 지금 대구를 가고 있어요. 눈 부어서 어떡해? 어? 눈 부어서 어떡해? 사진 찍어야 되는데. 눈뿐만 아니라 지금 얼굴이 다 부었어, 얘가. 큰일 났다. 그리고 뭔가 오늘따라 얼굴에 혈색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운전석 뒷자리에 운전자와 등을 맞대게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차가 급정거했을때 바로 보고 있으면 애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주 이 자나? 잔다 <웃음> 잘 자네 괜찮? 주사 맞은 자 부이 주사 BCG 응 아니, 얘는 안 곪는다 이게 그니까 이거 원래 곪고 그래야 딱지가 생기는데 응안 곪아 응. 딱지가 생겨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이대로 그 아니겠지? 쟤뭐 얼굴에 짜국 안나게 응. 조심해 어뭐 이미 났어 응. 다 버렸어 네 What? <laughs> 아빠에게 한번 알아 주시겠어요? 네. 네. 들고 네. 들고 어. 음. 음. 음. 그때도 금요일로 똑같이 잡아주세요. 금요일로. 나눌까요? 음. 어이구, 다 울었어? 음. 아니야? 아직 말았어? <놀들> <놀들> 아이고, 배고파, 우리 아들. 아, 네. 그러면 10월 15일 금요일, 네 시간대는 언제로 갈까요 4시, 4시, 4시, 4시, 20... 네. 시 4시, 네. 네. 네. <놀들> 네. <놀들> <놀들> <웃음> 눈 풀린거 봐또 찍으니까 잠깐 쉬네 식르가 좀. 위에 음식 들어갔을때 느껴지는 <웃음> 그 초록색 위에 빵 뜨는거 마녀사냥 빵 <웃음> <웃음> <먼저 해야지. 웃음> <빤. 웃음> <웃음>